용산 이제 시작이다. 지금 안 들어가면 정말 후회합니다. 이제 용산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저는 단역컨대 지금이 용산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용산에 대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아무리 용산이 좋다고 해도 강남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고들 하고 어 지금까지 맞습니다. 강남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산이 강남을 넘어선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다. 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은 크게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한남뉴타운 동부이천동 재건축 뭐 이렇게 크게 네군데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제업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이곳이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007년도에 용산정비창과 서부이천동을 통합개발해서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지도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곳인데요 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개발계획을 보면 여기가, 여기가 중심상업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파란색이 다 상업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요게 준지거지구여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이제 3 0세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학교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여기가 지금 정비창 부지입니다. 요만큼이.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서부 이천동입니다. 여기를 이제 통합개발 하려고 했었죠. 서부 이천동은, 어, 다 밀어버리고, 수변 공원을 만들어서 한강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는 이쪽은 전부 이제 지하화하고, 이쪽으로 이제 지하화하겠죠. 지하화하고, 코엑스의 다, 다섯 배 규모의 초대형 지하 쇼핑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100층이 넘는 빌딩을 하나 세우고, 어, 60층이 넘는 빌딩을 19개에서 23개 그리고 총 빌딩 수가 67개 굉장히 많은 수의 빌딩 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개발 계획을 세웠었고 어, 국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5개의 어, 외국계 업체에서 국제 공모를 통해서 어, 이거를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설계를 한 팀한테 어, 설계를 맡기는 그런 어, 공모를 했죠. 그래서 그곳 중에서 이제 세개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아주 멋있죠. 예,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내부교통은 어, 트램을 통해서 용산역과 여의도 노들섬까지 이어지게 하였고 어, 서울역부터 한강을 지나서 노량진역까지 지하화를 계획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 사업비가 32조였고 삼성물산이 주관사였습니다. 삼성물산이 주관사였습니다. 네, 삼성물산, 뭐 삼성전자 모두 다 지금 자사 건물을 팔고 있죠. 다 팔았죠.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용산 정비창은 코레일 부지입니다. 코레일, 코레일 소유의 땅이고 16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어 코레일에서 어이 땅을 팔아서 부채를 다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합쳐지면서 이제 거대한 계획이 나오게 되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어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자초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된 계획을 어 누가 다시 이제 진행하려고 했냐면 박원순 전 시장이 어 다시 개발을 하려고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어 2년 전에 개발 계획을 발표하려다가 하려다가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예 못했습니다. 여의도 개발하고 통합으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깜짝 저는 놀랐습니다. 예, 박원순전 시장은 이렇게 개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예, 벽에 페인트 칠하고 신발 싸놓는 거를, 어, 아주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전 시장이 이 계획을 포기를 했느냐?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어,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어떤 게 됐었냐면, 토지 정화 작업, 이라고 그쪽에 이제 토지를 어 이렇게 개발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이제 잘 다듬는 그런 작업들을 한 지금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어 작업이 끝나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마스터 플랜도 아마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국제 공모를 다시 하기로 했죠. 예, 언제 하냐? 이번 달에 합니다. 5월 달에 합니다. 예, 국제 공모를 한다는 것은 뭐다? 이미 윤곽이 다 나온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 3천 세대 선분양을 국토부에서 한다라고 하죠. 2020년도 말 그때 총만 세대 아파트 분양 중에서 3천 세대를 선분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시장은 만세대를 넣을 생각이 없겠죠 없습니다 실리콘밸리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어떻게 만세대를 넣겠습니까 만세대를 넣으면 요 여기 이 부지의 50%가 주택이 됩니다 예, 후보장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시장이 그래서 엇박자죠 어쨌든 간에 이 다음에 이제 선 분양 전에 용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분양을 한다는 라 것은 이미 개발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선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상가 그 다음에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실리콘밸리 요번에 말한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용산이 왜 이렇게 어 기대가 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미국의 집값을 좀 알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사례가 용산정비창의 사례와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면 되겠죠. 어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우리가 뉴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뉴욕보다 실리콘밸리가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고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가 지금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가 어디냐면 하여기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까운데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미국에서 첫번째에서 10대 그룹까지 모든 기업이 이쪽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뉴욕의 허드슨야드죠 허드슨야드 여기입니다 허드슨야드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도 허드슨 야드가, 여기가 이제 바닷가 앞에, 여기가 이제 정비창입니다. 철도 정비창.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뉴욕의 허드슨 야드가 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예, 비싼 곳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 용산에서 어, 용산정미창 주변으로 투자처가 어디가 될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부가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습니다. 1년 전에 토지거래해거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용산과 삼성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집값이 많이 오르라고, 오르리라고 예상이 돼서 이쪽, 이쪽을 먼저 규제를 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용산을 보고 있는데 용산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냐 여기 삼각지 여기 북측 1구역 그 다음에 여기 정비창 전면 1구역 그 다음에 여기 서부이촌동 이렇게 규제를 걸어놨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재건축입니다 다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이 되고 아, 여기는 재개발이죠 개발이 되면 이쪽 지급의 집값이 폭등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에서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어 용산 정비창을 선분양하면 마스터 플랜을 어 발표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 여기다가 이렇게 규제를 걸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은 이쪽 방면에 집들을 보면 되겠죠 예. 그 중에서 가장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데가 여기 서부 이촌동입니다 여기 서부 이촌동 아까 말씀드렸죠 서부 이촌동 통합개발 하려다가 무산이 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다가 여기 이촌 1구역 그 다음에 여기 시범아파트 여기 중산아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시범하고 중산은 토지가 서울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 땅을 불하 받으려고 지금 추진위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부 이천동 2 0 0 1구역은 여기는 단독주택 재개발이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추진위가 원회 지금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드디어 정비구역을 곧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그런 발표를 안 했느냐 국토부에서 여기 집값이 오른다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꾸 당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만 3년 이상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여기가 여기가 대림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원아파트예요. 여기는 이제 한강변이 바로 그냥 조망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올 때부터 여기가 이 아파트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뭐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든 되든 여기는 용산정비창이 국제업무지구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는 계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샌드위치죠 한강에서 정비창으로 그래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나오고 건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좀 유시, 유심히 보시라 그리고 이쪽 지역은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들어가죠 예,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1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제 구역이고 지금 다른 여의도나 압구정이나뭐 이런 것들이 지금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거는 재건축이 이제 진행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50층에 그런 재건축이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폭등을 했는데 이 지역도 이제 서부천동도 50층짜리로 진행이 될 거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진행을 할수 있게끔 해주겠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사고팔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제 사고팔구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집 뭐 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개발을 쭉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유망하다. 서부이천동이 굉장히 유망하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